<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오늘은 메탈형님이안 계셔서 당근으로 대체하고 <웃음> 여러분들께 조금 차분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헬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법의 고무고무 이 헬리 방송 찍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많이 <웃음> 어디서 살수 있냐 언제 살수 있냐 좀 기다려 주셨는데요. 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를 보시면. 이렇게 작은 상자에 담겨 있고요 상자를 딱 열면 자, 제품 보증서 그리고 뒷면엔 설명서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에 헬리가 들어있습니다 짜잔 네 색깔이 바뀌었죠 지난번 샘플 때는 검정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네이비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이 헬리라는 제품을 알고 기다리셨던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헬리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상단에 링크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헬리라는 거는 이렇게 스피커 밑에 이렇게 받쳐서 책상이나 이런 데 스피커를 올릴 때 받쳐주는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헬리를 이렇게 3개나 4개 정도 깔아 놓고 그 위에 스피커를 짜잔 하고 설치를 하시면 끝납니다 오늘 이 헬리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무슨 스피커를 받치는데 또 돈을 써가면서 이런 받침대를 굳이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스피커라는 거는 원래 소리가 유닛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닛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직진으로 저희 귀에만 왔으면 좋겠으나 스피커라는 게 그렇지 않고 소리라는 게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퍼지게 되면 소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퍼질 때 벽을 튀기거나 아니면 혹은 천장, 바닥 요런데 사방을 튀겨서 스피커에서 들어오는 직접적인 소리랑 한번 반사돼서 오는 소리랑 이렇게 만나면서 저희 귀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오는 소리랑 튀겨서 나오는 반사음이랑 미묘한 시간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차가 생기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위상문제 즉 화형이 이렇게 겹치면서 어느 특정 대역이 부스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특정 대역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상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그런 현상들을 이제 폼필터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스피커와 귀 사이에 이런 반사음이 생길 만한 그런 벽면에다가 흡음제나 분산제를 설치해서 저희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조금 더 온전하게 듣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 헨리 같은 경우는 이런 벽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설치해서 스피커와 지면을 조금 띄워서 그런 컴퓨터링 현상들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동이 굉장히 강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잡진동들을 어느정도 상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동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저음역들의 폼필터링들을 조금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하이파이나 헤드파이 즐기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스피커나 음향기기들 관련 악세사리들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있느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스피커와 지면이 맞닿아서 생기는 그 진동들에 관해서는 사실 뭐 과학적 근거랄 것도 없이 그냥 손만 대봐도 진동이 이렇게 울려서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진동들이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듣는 소리와 섞였을 때 나오는 그런 영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게 돼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품들은 첫 번째는 이제 스피커 스탠드들. 자, 저희가 이 오디오엔제 A2를 소개할 때 처음에 자, 요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 스탠드를 같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피커와 지면을 조금 띄우고, 그 다음에 스피커와 지면이 맞닿는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컴퓨터링을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스피커 스탠드 이외에도 스파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나사모처럼 생긴 그런 것들 많이 주변에서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패드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소어코스틱이라는 회사 에서 나온 스피커 전용 받침대들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제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 스피커 패드 같은 경우는 그 소재를 이제 흡음에 관련된 소재들로 이제 제작을 해 가지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좀 불필요한 대역들을 조금 흡음하는 효과도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작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많이 사용이 되는 제품이고요 <목> 그러면 제가 이 조그만 헨리를 추천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헨리의 장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장점은 일단 가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보통 스피커 스탠드 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조금 저렴한 제품들은 그냥 책상에 올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효과가 있다. 아, 이거는 스탠드가 정말 괜찮다. 라고 하는 것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거의 뭐한돈 백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흔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크 같은 경우도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한 2, 3만원대부터 한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그런 스파이크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패드라던가 아이소 어쿠스틱 제품들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스피커 한조를 바치는데 거의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이상의 가격이 소요가 되는데 헨리 같은 경우는 5만원 이하에서 스피커 한조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좀 저렴한 솔루션 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헨리가 출시되기 전에 어, 처음에 제품을 막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가공되기 전에 있는 그런 판 형태의 헨리를 그냥 이렇게 칼로 찢은거 어, 칼로 잘라낸 거를 이제 제조사에서 어, 그냥 한번 써보시라고 드러나 보시라고 해서 이 샘플로 받아다가 제 스피커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근한 2년 정도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뭐 스피커 패드류라던가 이런 뭐 고가의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어, 이 헨리 제품들이 성능에 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가서 저도 이 고가의 제품들은 전부 처분하고 헬리로 넘어와서 근 2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부담없는 가격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꼭 구매를 고려해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장점인데요 기존에 이제 스피커 패드 같은 경우는 스피커 사이즈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스피커 사이즈보다 조금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스피커 인치수가 올라간다거나 스피커 사이즈가 이렇게 뭐 버티컬에서 호리즌으로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스피커 패드를 기껏 비싼 돈으로 구매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스피커 스탠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이헬리죠 저도 이런 스피커 관련해서는 이 기변증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수시로 스피커들만 바꿔서도 써보고 뭐 세컨 스피커, 서드 스피커 뭐 여러가지 이게 좀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스피커를 받쳐놓을 그런 제품들에 관해서는 이런 퍽 형태의 제품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기변증이 있는 환자분들이시거나 아니면 혹은 뭐꼭 환자분이 아니시더라도 이제 뭐 작업을 하시거나 혹은 취미로 음악 감상 하시는데 어 내가 지금은 요 스피커를 쓰지만 꿈은 이만하다 뭐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는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당 권장 지지 하중이 18kg 예요 그래서 이제 4개를 사용하게 되면 18kg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어 72kg? 어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 정도쯤 되겠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한 70kg 짜리 스피커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와 크기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라 장점 이게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 헬리가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헬리를 이렇게 합체를 하면 자, 이렇게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이렇게 딱 합체가 됩니다. 그럼 이 합체된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이 스피커 앞단에 이렇게 올리면 스피커의 방향을 위쪽으로 조금 더틀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피커는 보통 요 트위터 위치에 귀 위치를 맞추라고 이렇게 보통 권장을 하는데요. 이 트위터 위치와 귀 위치를 이렇게 맞춰줬을 때 스피커에 가장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라 해서 대부분의 스피커 제조 회사가 권장하는 그런 높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시는 분들은 이런 스피커 트위터 위치를 귀에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헬리를 여러 겹 쌓아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이 트위터 위치를 내 귀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라거 이렇게 손쉽게 틸팅이 가능하다는 점은 또 헬리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블록? 자 이렇게 헬리의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 그 다음 두 번째는 설치의 용이성 스피커의 크기와 무게의 큰 상관이 없다는 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틸팅 유용한 틸팅 기능이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헨리가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줄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책상 위에 놓고 쓰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별도의 스피커 스탠드를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 어, 물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식 스피커 스탠드는 아닙니다만 뭐기능상의 하자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스피커 스탠드를 따로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혹은 다른 제품들 스피커 패드나 뭐 이런 것들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헨리로 넘어온다고 해서 뭐 크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겠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제품들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스피커를 아이솔레이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 재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근소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흡음이 된 소재들이 더내 환경에 적절한 경우가 있고, 지금 헨리처럼 이런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진동을 억제해주면서 탄성을 유지하는 환경이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뭐 스피커의 크기나 이런 사이즈 변환 때문에 헨리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이외에는 뭐 그다지 이렇게 넘어오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스피커 스탠드 위에다가 요거를 또 올려서 쓰시는 분들, 제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피커 스탠드 위에다가 이거를 추가적으로 올렸을 때, 보통 스피커 스탠드 위에다 스파이크를 올리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뭐 저음역대의 그런 탄성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득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저렴하니까, 재미삼아 사보겠다. 그래서 한번 써보고 뭐 괜찮으면 쓰는 거고 또 아니어도 뭐 이렇게 받침대로 쓸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샘플들 이렇게 막 테스트하고 이러면서 노트북 밑에 맞췄더니 그렇게 키감이 좋아지더라. <웃음> 혹은 이제 뭐 냉장고나 이런 소음이 있는데다가 깔았을 때 소음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물론 이제 소음 방지만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헨리가 되게 아까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스피커나 이런 음향기기에 부담없이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샘플을 테스트 해볼 때 제조사에서 이 경도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경도가 이렇게 더 딱딱한 제품부터 좀물렁한 제품까지 여러가지 제품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헨리 그 구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경도별로 진동 개수를 측정한 것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 봤을 때는 아요 정도 한 중간쯤 정도 되는 탄성을 가진 제품이 스피커 사운드를 재생했을 때 가장 무난하더라 결론을 지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테스트를 진행하셨던 다른 분들도 어그 정도 경도에서 스피커에서 굉장히 좀 좋은 소리가 났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요 정도 경도의 헬리를 출시를 한 거고요 뭐 물론 제가 출시를 한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소개만 해 드릴 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매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고무로 만들어진 탱탱볼이랑 헨리 고무 소재로 만들어진 탱탱볼을 동시에 이렇게 딱 떨어뜨려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튀기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헨리는 바닥에 툭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 고무 소재와는 탄성에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있고 실제로 헨리를 이렇게 매질에 부착했을 때 진동을 억제해주는 그런 재진 능력에 있어서 조금 탁월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진동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뭐 턴테이블유라던가 아니면 사실은 뭐 DAC나 저희 소스기기에도 미세하게는 진동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줬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음향적으로 음질적으로 좀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해소하실 때 그냥 가볍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헨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이 기존에 이렇게 생산되던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출시 때문에 제조사에 이렇게 미팅을 갔었는데 제조사 한켠에이 잘못 만들어진 헬리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이거 잘못 만들어진 거냐 해서 이렇게 딱 하나 꺼내서 봤는데 어, 실제로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에서 외관에 약간의 얼룩이나 혹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단면들 절단면들이 이렇게 매끈하게 절단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비스톡으로 분류가 된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폐기 할 거다 라고 하셔서 버릴 거면 저를 주십시오 이거 폐기 하지 말고 이런 외관에 흠이 조금 있거나 말하자면 스크래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 제가 한번 구독자 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다 라고 해서 비스톡 제품들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에는 헨리를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를 하나 영상 하단에 적어드릴 건데요. 헨리 출시 기념으로 약간 저렴한 가격에 할인된 가격에 헨리를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스톡 제품들을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드릴 거니까요 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 출시기념 할인 행사가 끝나면 이제 정상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요번 어, 기회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렇게 책상에다가 그냥 스피커를 올려놓고 쓰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다 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요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의 취미생활과 지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그리고 당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헨리의 피스톡 제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표면에 살짝 얼룩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영상에 정확히 잘 표현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네, 실제로 받아보시면 이렇게 표면에 얼룩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절단면의 끝이 이렇게 또 매끄럽게 처리되지는 못한 그런 비스톡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 끝에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죠? 네, 요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비스톡으로 분류된 제품입니다.